아니 내인중 얼마나 먹냐고 <웃음> 어! <웃음> 아, 입술이 아 입술 너무 예쁘다 진짜 입술밖에 안 보였고 얘를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자친구에서 송일함 역할을 맡은 배우 빙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자친구 안가인 역을 맡은 배우 박현우입니다 저희 오여친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. <웃음>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여러분. 그럼 <웃음> 저희 <웃음> 코멘터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<웃음> 좋아요. 시작해볼까요? 네. 시작한다. n d a I'm going to take a l o o <웃음> 왜? 아, 너무 말랑말랑하도 <웃음> 예고편이잖아. <웃음> <말랑말랑하기도> <웃음> 예고편이잖아 예고. 음, 너무 빤히 보는 거 아니야? 사랑에 음, 빠진 거 음, 아니야, 벌써? 이때부 빠졌지. <웃음> 아니 사람들이 <웃음> 제 글씨체 가지고. 이상한 <웃음> 어? 아, 놀림 많이 받으시던데? 아, DM으로 너무 많이 받았죠. <웃음> 아, 근데 히라미한테 다 노란색이구나, 소품들이. 지금. 음, 음, 나는 노란... 노란색이 그 히라미 색이니까. 글씨 연습 좀 해야겠다. 자, 그럼 또 자. 맨날 자. 가인이는 맨날 자. <웃음> 살금살금 오는 게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25번이고 1번이어서 과제 때문에 잠깐 얘기 좀 잠깐 카페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카페? 굳이 카페까지 갈게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어머. <웃음> 여기서요 어머 <웃음> 여기서요? 이거 뭐야? 아기 신발 소리 뭐야? 이거 <웃음> 불 <웃음> <웃음> 이 장면 캡쳐보니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아니... <웃음> 저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<웃음> 아니, 아, 너무 궁금하잖아요. 이렇게 말랑, 말랑말랑하게 생기는 애가 와가지고.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? <웃음> 지금 약간 꼬시고 있는 중이었어요, 사실. 아 네. 너무 왔어요. 네. 이, 이 투샷 너무 예쁘다 음, 진짜. 뒷배경이랑. 희람 씨. 연애 해본 적 있어요? 너무해. 아... 아니요아니 <웃음> 비웃는 게 아니라 귀엽다는 듯이 웃은 거였어요. 알죠? 진짜요아 네. 귀엽네 이 웃음이었어요. 어? 손목 잡았어. <웃음> 멈춰봐. <웃음> 멈춰 사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놀라는 감정이 많이 컸었죠. 놀라는 감정? 놀라는 감정. 어? 얘가? 내 손목을 감히 감히 감히, 감히? 아, 이건 동남이고 이때는 되게 깜짝 놀랐었지 손줘봐요 이때도 너무 예뻐 맞아 투샷도 어. 아니 응. 번호만 주고 바로 돌아섰잖아요 됐죠 <웃음> 너무 카칠한 거 아니야 이때는 이이라미는 어땠는데요 그래도 음 응. 과... 솔직하게 과제해야지 <웃음> 과제해야지 아 일단 그 생각이 제일 우선으로 과제해야 되니까 그래도 번호는 받았네? 음... <웃음> 음, 우리 곰돌이 안닙어 팬들이 되게 좋아해줬잖아요 이 곰돌이 맞아 왜안읽어왜안읽으세요 <웃음> 저기요 이거 가인이한테 하는 말이에요? 현우한테 하는 말이에요? 둘 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. <웃음> 진짜. 아 가인이가 아마 바빴을 거예요. 이때. 진짜 아, 찔리세요? <웃음> 혹시 찔려요? <웃음> 아니요. 전혀 찔리지 않아요. 안 저. 찔려? 네. <웃음> 전혀. 어... 음... <웃음> 음? 놀러 가. 하루 종일 기다렸나 보네. 그래. <웃음> 보시고 어떠세요? 히라멜 이렇게 화가 났는데. <웃음>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. 이 뒤에 <웃음> 강아지랑 표정이 아니, 너무 똑같은데? <웃음> 그게 아니라 <웃음> 일단 더 볼까요?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. <웃음> 진짜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고요, 연락을. 아시겠어요? 어, 띠롱? 하자마자 바로 확인하는. 그래. 귀엽구만. 이것도주소만띡 보네. 지금요?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클럽이잖아 가이나 네, 들어면서 어땠어요? 무서웠어요? 일단 맛집이라고 하니까 갔는데 가인이가 안 보이잖아 <웃음>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또 <웃음> <웃음> 갔는데 화려한 열심히 추울 추고 있어. <웃음> 이때 엑스트라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어. 이때 가인이 볼때 아, 근데 이날 진짜 예뻤어. 요 진짜. 진짜 아, 잘 어울렸어. <웃음> 근데 진짜 잘 어울렸어. 너무 예뻤어. 요 어땠어요? 춤추는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요? 아,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오지? <웃음> 하면 아 진짜로? 오지?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오지? <웃음> 아 나를 부를 생각이 먼저 들었다? 나한테도 와야 되니까 음 근데 음. 이거는 촬영 때잖아요 맞아. 우리 촬영 전에 리허설 할때춤 음, 음, 음. 어떻게,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췄어요? 아니 진짜 진짜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신이었어요 진짜 여태까지 굉장히 짧게 활동을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찍은 신 중에 제일 힘들었고 <웃음> 그때 춤 맞춰가지고 맞아 진짜 로봇처럼 내가 알려줬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<하면> 안 된다고. <웃음> 이제 히라미한테 배워서. 그날 진짜 귀여웠어 리허설 때. <웃음> 근데 현장에 진짜 잘했어. 되게 팬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 이 장면을. <웃음> 맞아. 근데 음.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. 너무해 히라미네 뭐 이렇게 춤추고. <웃음> 난 어떡하라고. 근데 이제 은근히. 눈빛 으로 이렇게 찾고 어디, 있다니까. 언제, 언제. 이제 찾잖아 찾잖아. 찾았잖아. <웃음> 찾았잖아. 내가 찾으니까 이제 찾는 거지. 아, 아니야 기다렸지. 야, 봐 꽃이잖아 꽃이잖아. 비우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아 아니, 귀여우면 원래 놀리고 싶잖아요. 뭔지 알지? <웃음> <웃음> 나 어떡해. 귀여 혼자 셔츠 오. 입고 와가지고 지금. 가현이 춤잘 추는데? 이때 반했어. <웃음> 너 밑에 일하며 가현이한테? 응. 나도 반했어. 혜준이가 현우한테? 어. <웃음> 어 온다 온다. <웃음> 연이 온다. 온... 나 아, 이때... 슬슬 다가고 있어. 나 이때 아주 어, 이렇게 밀려났을 때 밀려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진짜 힘구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지 않았냐? <웃음> 근데 보고도 가만히 있어, 가인이. 아, 맞아요, 아,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놀리고 연희가... 싶은 마음이 컸었지 연희가 중요해? 아, 연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안 중요한 거야? 중요하지, 이제 챙겨 이거 봐! 어머어머 비피우 어머, 어머. 어머 어 <웃음> 살짝 일... 울었어? 나는 <웃음> 우는데 약간? 여기 보였어아 고였어? 보였어. <웃음>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표정 봐. <웃음> 참, 아 이거는 <웃음>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사실. 무슨 소리세요? <웃음> 저는 그냥 <웃음> 정말 춤만 췄을 뿐이에요.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돼? 아, 가끔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은 스텝이 꼬이면서 가까워질 때도 있고 스텝이 꼬이면서 일단 계속 볼까요? 스텝이 꼬이면서? <웃음> 우리 계속 잠시 보면서 얘기해이 얘기 잠시 더 해야 하잖아니 <웃음> 이게 좋았어요. 오해가 있는데 좋았어요? 조금 더 봐봐요. 좋았어요? 진짜 춤만 췄을 뿐이에 저는 춤추러 클럽을 가는 거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. <웃음> 한번 봐봐요. <웃음> 그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죠, 이제 히라미를. 이거 봐, 히라미 속상해가지고 해보는 거 봐. 인상 쓰 이제 <웃음> 이때 뭐라 했는데 웃었어요? <웃음> 아, 이때 뭐라고 했었더라? 근데 진짜, 아 근데 실제 촬영에서 이때 찐으로 웃었는데 이거? 어 찐으로 웃긴 말을 하셨어. 연희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께서 내가 왔었어?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라고 일부러 막 뭐라고 뭐 했지? 뭐라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셨어막 초코 초코 막 약간 이런 <웃음>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예막 <웃음> 웃어, 웃어!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 진짜 이때 찐웃음이잖아요, 지금. 웃길만 했네. 응, 웃어, 지금 웃어! 막 이러셔가지고. 이건 받을게요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속상해. 음, 이거 이만큼 먹었어. 어, 네일함이 술 먹는 거 보니까. 술 먹는 거 보니까 멋있는 물어? <웃음> 어른 같은. 이건 근데 저는 춤만 추고 있었어요. 진짜 너무해.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같이 보면 안될것 같아. 너 <웃음> 이거 봐. <웃음> 어. 겁내요, <웃음> 실내가. <신뢰가>. 이거 봐. <웃음> 이랑아이 장면 이렇게 길었었나? 내가 어어 어, 어, 어, 본다 이제 본다.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? 본다 어, 어 우리 히라미 아차 술마 거지 히라미는 얼마나 술을 춘 거야 <웃음> 술잘안 <술도> 마신다면서요 상간 <웃음> 없잖아요 아 어, 이때 완전 걸크러시 이걸 다 마신 거예요 잘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닌데 어때 어땠어요 못 마시는 거 아닌데 이때 완전 그 반한 눈빛을 제가, 가인이가 하고 있었거든요. 진짜? 목 마시는 거 아닌데? 하자마자 어? 진짜? 이게 뭐지? <웃음>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음. 히라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맞아 맞아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귀염 뽀짝하다고 <웃음> 하셔서 조금 속상했어요. 난 진짜 여기 난 강력이 커진다고 생각했는데 어, 걸크러쉬였어, 걸크러쉬. 살짝 속상했어. <웃음> 아 살짝 근데 반전 매력이 <웃음> 보였어요 그때. 진짜? 응. 근데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보면은 <웃음> 한번더 터지는. 이따 갈까. 술도 다 마셨네. 슬슬 화나기 시작하죠. 그렇지. 이따 간다고. 아이고. 뭐야. 아까 적극적 이더니. 아 미안. 어, 어 화났죠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음. 어, 무슨 어, 놀랐어, 놀랐어. 반한, 반한 거 아니야? <웃음> 완전 어, 반했지 그 와 네, 여자친구인데요. 눈빛 ]세요. 보이죠? 완전.. 어? <웃음> 어? 이 장면이 진짜.. 이어 끝났어. 보어 진짜 최고였어. 다시 일함이 돌아왔어. 미안해. 뭐가요? 갑자기 손잡아 귀여워. <웃음> 너나뭘 도와줬어요? 왜 도와줘. 왜 뭐, 도와줬니? 궁금한 거지. 세워졌다니까. 확인하고 싶은 거지. 재수받으셔서 <웃음> 진짜 그쪽 엄청 웃긴 거 알아요? 아, 내 예상을 다 빗나가. <웃음> 아이고. <우리 피디님. 웃음> 아이고. 이거 다시 볼까? 여기? 아, 여기 너무 그냥 뭐도와줬다기보다재수송받으셔서 <웃음> 희람이 용기냈지. 엄청 좋게인 거 알아요? 아, 내 예상을 다 빗나가. 어? 어? 자기가 하고 자기가 놀랬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까지 가까이 올줄 몰랐나봐. 오고 <웃음> 왜왜왜 아, 이렇게 웃은 거야? 나. <웃음> 어딜 가요? 간데 애인이라면서요? 저 집에 안 데려다줘요? 그쪽 진 응. 재밌어요? 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맞아 왜요? 안 왔어 여기 맛집이라고 하지 않나? 이때.. <웃음> <웃음> 그 <그냥> 숨막혔는데? <생각했는데? 웃음> 이때 제가 뭐라 하니까 어땠어요? 뭐라 하니까? 응 음. 사실 근데 이때는 말은 잘안 들어왔었고 그럼 계속 내 입술을 본 거야? 네 <웃음> 진짜 어이가 네 안됩니까? 아직 전이잖아요 하기 전이잖아 아니 지금 말싸... 계단에서 계단에서 웃음 자체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? 아니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 싸움이야? 네 <웃음> 입술밖에 안 보였고 저는 이때 진짜 히라이로서 음, 음. 살짝 화가 났거든요. 진짜 화났어요? 왜? 왜냐면 맛집이라고 해놓고서 클럽에데려와고 음. 갑자기 춤을 시키지 않나? 음. 이, 이 22살 음. 이 애기를 말랑 강아지를 네. <웃음> 본인은 근데 또 춤만 춰. 나는 신경쓰지도 않고. 아니 신경이 계속 쓰였죠. 근데 사실 딱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. 가인이한테는 잘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닌데 부터 약간.. 부터 엄청 흔들렸지 너무 궁금해졌지 음.. 근데 일단 내 여자친구인데요? 에서 이제 터진 거죠 얼만큼? 거의 그냥 숨기지 못할 만큼? <웃음> 얘를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<웃음> 내걸로 만들어야겠다? 어 오. 말은 잘하네 저 이거 재생 못 누르겠어요 <웃음> 한다 한다 어, <웃음> 눈 빼봐. 히라민, 눈안 보고 입술 보네? 응. 아니, 까치발도 너무 귀여웠어. 아니, <웃음> 까치발 안 들어도 돼, 나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인중 얼마나 모르 <웃음> 어, 어 <웃음> 아, 이때 너무 예쁘다 진짜 이날 제가 여기 얼마나 <웃음> 이럴 지 몰랐거든요 근데 메이킹을 보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화면에는 잘안 잡혔었더라고요 실제로는 진짜 진짜 이만큼이 <웃음> <웃음> 맞아 근데 화장을 얼마나 고쳤는지 그치 근데 나는 이거 히람이로서 응. 뭘안한 거지 응. 내가 나였으면 가인이보다 더 있을걸? 한번더 볼까? 네네 <웃음> <웃음> 네, 언니 <웃음> 한번더 봐요 다행히 누가 이렇게 눈떠서 나 보래. <웃음> 오 이때 어땠어요? 이때? 응. 와 근데 너무 예쁘다.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키스신이 응. 테이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갔잖아요. 생각보다 안 갔지. 생각을 얼마나 아. 요 <웃음> <웃음> 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. 근데 할 때마다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하는데 조명이 바뀌고 할 때마다 그 조명을 받는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음, 촬영하면서도 진짜 이쁘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진짜? 했던. 진짜? 응. 난가인이가나 응. 내려다볼 때 살짝 설렜어. <웃음> 어 덥네. 여기 <웃음> 너무 더운데? <더워? 웃음> 어. 희람이 취했었어. 취했었어. 집 도착했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냥 가요. 음. 음. 싫어요. 가지. 희람이 안 취한 거 아니야? 아니, 취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저런 얘기하는 거 유죄 아닙니까? 사실 안 취했던 거지. 아. <웃음> 이 히라미가 진짜 폭스라니까. 응. 음. 아이고 아이고. 아니 근데 가인이는 히라미한테 설린 거 없나? 아저 이제 얘기할라 그랬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여기 있거든요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봐봐요. 어 아, 진짜 오, 최고다. 어술 아, 마시고 콩나물국 끓여주는 여자친구. 맛있게 드세요. 어때요? 너무 최고죠, 진짜. 진짜? 너무 설레지. 아니고 그저 어제 네. 제 어제? 어제 얘기를 어제 먼저 주셨어요? 꺼낸다고? <웃음> 잘 잤냐고요? <전역으로. 웃음> 아, 잘 잤냐고요? 아, 항상 그렇게 음. 정중하게 말해요. 네? 몇 살이에요? 저2 2 살이에요. 음. 나 24. 네. 음. 내가 언니네. 이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신 거 알아요? <웃음> 내가 언니네? 아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촬영 안할 때도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촬영 안할 때? 저또 언니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? <웃음> 이 뿌듯한 표정 보이세요? 너무 보이죠? 이거 촬영하면서 1화 촬영 때부터 기다려왔던 대사란 말이죠? 귀엽네요 <웃음> 이거 같이 볼래요? 좋아요 꼬시고 있는 중이잖아 어, 완전 히라미가 이때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? 옆에 히라미가 있는데 옆 눈으로 나 보고 있었어? 계속? 아 그럼 흰자로 지금 사실 이 화면은 잘 들어오지 않았어 나도. 히라미 심장 소리 들리고 내 심장 소리? 응 여기까지 들리던데 아 그래? <웃음> 그거 어, 알아? 그래. 네 심장이 더 빨리 뛰어가 <웃음> 어제 일 기억나는 거 아니야? 어떡해. 아이고. 긴장했어. <웃음> 이때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? 그거는 제가 방송용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응. 음, 좀이다가 나중에. 어, 좀 이따 줄이실 맞아, 좀. 때. <웃음> 이때 이렇게 끝나잖아 음. 이때 우리 음.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제 앞으로? 음. 당연히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까요? 음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히라미가 먼저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히라미가? 네. 어 나도 히라미가 했을 것 같아요 <웃음> 은근히 히라미가 용기가 더 많고 맞아, 가인이가 맞아.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아요? 맞아, 가인이는 좀 기다리는 느낌이고. 그래. 히라미가 답답해서 그래.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. 그래. 잘해요, 그러니까. <웃음> 잘할게요. 오늘부터 여자친구에 대해서 코멘터를 했는데 응. 어때요, 현우 씨? 혼자서도 진짜 막열 번씩 보고 막 이랬는데. 열 번밖에 안 봤어? 열번 봤어? 좀 이따 알려줄 <웃음> 그렇게 여러 번을 봤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가 이제 같이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결말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 나도요 응. 언니는 어땠어요? 여기서 보니까 응. 조금 부끄러운데? <웃음> 약간, 약간, 약간 스튜디오가 갑자기 더워지는 것 어. 같으면서 나 집에서 진짜 잘 봤단 말이야 <웃음> 맞아, 맞아. 너랑 같이 본 경우는 없으니까 맞아 맞아 지금 나 근데 재밌다 아, 이거 너무 재밌다 코 멘터리는 끝내고, 응.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무모를, 아, Q&A를 답변해볼까요? 해볼까요? 해볼까요?